오늘은 이제 한번 쓸때안 됐냐? 두판남았으면 아직, 아직 충분히 기회 있어. 오히려 오히려 저눈 스킬로 가려진 저저 녀석의 정체도 굉장히 궁금해. 와, 아, 아, 진짜 잘, 잘 숨긴 거야. 잘, 어, 안 오, 보여. 오, 기가 막히다. 일단은 지금 나쁜 마음을 가진 시민은 일도 없는 거야. 왜? 왜? 없지. 못 찾았으니까. 근데 자기만 알고 있고. 아니지. 말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여기 숨지 않고 있어. 그럼 그 너네는 다 이걸 있... 못 어. 봐. 그럼 나는 아 여기 있네. 근데 그걸 얘기를 근데... 안 하면 은 그거는 근데... 사기꾼이지 <웃음> 가져야 찾는 거잖아 마지막 그냥 보기만 해놓는 거야 보물이 지금은 저기 숨겨있는데 다음번에또 근데... 숨이 다 아, 그리고 있고. 우리 멤버들 중에 지금 그런 사람이 그렇게나 속임수를 쓸 멤버들이 이렇게 가득하다면 난 숙소로 나갈게 7년 <웃음> 동안 당신들과 같은 숨을 쉬었다는 게 소름이 돋고 오케이 그럼 이제 마피아를 마피아면 정하자 한 명씩 어, 내가 생각했을 때 마피아는 버논이 형 아니 일단 아, 워너부터 아, 좀동작 오케이 이따, 난 윤정한 <목소리> 디노 왜 웃어? 표정이 너무 귀... <목소리> 차야난 호시 나는 디노 <웃음> 자디에아한 민규 다 갈린다 다 갈린다 나는 정한 <목소리> 어... 아나번논번논번논이 버논? <목소리> 은근히 많아 <목소리> 나도 번호니. 나는 그 아까 그 가려진 눈에 그거에 약간 좀 흔들린 거 같아 가지고 지금까지. 아나 솔직히 모르겠는데. 민규. 누구세요? <웃음> <왜 오지? 웃음> 아니, 아니 근데... 나, 나, 나, 나 나야. 아 모르겠어. 나 민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지, 나정한 <웃음> 승관이. 정환이 형금 왔네. 어, 네 자, 정한이형손 들어보자. 응. 정한이 정한이 들어보자. 정한이 많아. 정환이 형손 들어보자. 정환. 나 좀... 하나만 뭐 의견 내도 돼? 아, 정환이 형손 들어야 돼. 한 사람을 세 명이 호명한 사람을 의심해 보고 <웃음> 싶어. 한 사람을 세. 그러니까 번호니 의심한 사람이 누구야? 나. 나. 이게 아, 잠깐, 같이 몰아갈 수가 좀... 있다니까, 세 명이라서 와 근데 그거를 어. 그거를 마피아들끼리 하고 다음에 얘다 몰자라고 그거를 잠깐! 야 잠깐만 그렇다면 잠깐만! 정한이 형뽑으 누구야? 나나또또 4명, 또... 네 그래 저렇게 몇 명? 어떡해! 지금 턴에는 솔직히 뭐 내가 박사는 아니지만 두 번째 턴 때는 마피아끼리 서로 의심하는 그 느낌을 줘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을... 봐봐 만약에 민규 형이야 민규 형이랑 나랑 마피아면은 민규 형은 어, 난 승관이 그리고 나는, 난 민규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수 있어 어. 그래, 어쨌든 지금 많이 나온 사람은 민규 아니야? 아니 지금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은 정한이 형이야 <웃음> 그러면 정한이 형을 하는 어, 정한이 형을 하자 어, 정한이 그러면 좀 고, 단순하게 하자 지금 마지막 말 듣고 어. 끝내는 거잖아 결론결론 <웃음> <변론? 웃음> 아 나는 나는 의심되는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정한이 형이랑 같이 <웃음> 찾았거든. 근데 정한이 형이 계속 뭔가 시간을 끊듯이 나에게 야 화분을 들어볼래? 이러고 갑자기 막 쓰레기통을 열더니 야 쓰레기통 있지 않을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끊는 느낌이 들더라고. <웃음> 자 발론 없어요? 발론 어 그래 발론을 할게 없지. 어, 자 하나 둘 셋. 정한이 형 죽었어요. 음. 와, 와, 와, 밖이 아예 쌀쌀해졌네요. 오늘의 야망 옆에... 아, 나이지 마요. 나 진짜 애들 나부터죽인단 말이야. 당신은 오늘 게임의 마피아입니다. 마피아는 당신을 포함하여 총3 명입니다. 다른 마피아와 함께 보물을 숨길 장소에 대해 논의 후사회자에게 전달을 하십시오. 마피 전원이 소수. 와, 야, 야! 야! 마피아에서... 야! 어, 진짜, 야 진짜 내가 아, 안 죽였거든. 있어. 나는 사실 나는 처음부터 가장 의심이 됐던 멤버가 정한 형인데 내가 그거를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생각보다 정한 형을 의심하는 멤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정한 형을 의심을 했다고 하면 아, 이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걸 숨겼. 내가 그래서 어. 계속 졸린 척 하고 있었던 너, 거야. 아까 정한 형 정한 형 투표 많이 했을 때 디노 웃었잖아. 밤이 찾아왔습니다. 야이따가 살아서 보자 얘들아. 날카로던 거지, 승관이 승관이, 일로와 야, 너 누구 뽑았어, 진 아니야, 아니야, 승관이 얘기하면 와 아, 죽은 자는 뭐. 말이 없잖 아, 말 못해. 아, 일단은 뭐, 지금 뭐 해요, 이제? 이제 미니게임 하나요? 와, 레몬 아, 이거 준이 형 잘하네 아, 야, 준이 있다, 아, 준이 없네? 파이팅, 파이팅 저 내기가 너무 모아닌 도아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간을 좀 주십시오 오케이. 어쨌든 실패는 실패. 실패예요 내가 참고로 돈 뭉치다 어, 윤정아 약간 마피아 보스처럼 음. 앉아있어 아, 저 시간이 너무 적게 널 뭉치려고 그러고 아 정말 마피아가 이기는 건 상관없는데 공부를, 공부를 빨리 찾아야 돼 야 마피아 정한이 이쪽에 있잖아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하... 숨겨 놓는 데서 찾을까? 그 여기? 감시! 감시하면서 찾는 척 하는 거지 묻어놓은 건 아니겠지? 100% 감시하면서 찾는 척한 거랄까? 진짜 여기 몇번 했어요 내가 어디있어요 네. 어딘지 아시죠? 아 못찾겠어 음, 아니 정한이 가 아까 생각보다 쉬운데서 숨겨있다고아 진짜? 경찰네 어. <목소리도> 응. 생각보다 쉬워? <목소리도> <와>. 생각보다 쉬워? 생각보다 쉬워? 돈 있는 데가? 나 몰라 아 몰라? 그리고 나 움직이니까 정한이 아, 거, 움직이지 정한이나 아는구나 움직이지 말래. 시민 이겨라. 윤정한에게 농락당하지 말거라. 윤정한은 바보야! 바보 천사야! 타락 천사라고! 이겨서 반딩하고 싶네요. 마피아끼리 마피아야, 힘내라. 야, 론호야, 저 화분을 한번 들어봐. <웃음> 쓰레기통 뒤져보고? 어. 디야 내가 무거워서 못 들었던 화분이 그 화분이야. 진짜로 안 속아 이거를 들어보라고 정한이 형 어? 진짜 잘 숨겨놨다 근데 진짜 아무 말도 하지마 아, <웃음> 아무 말도 듣기 싫어 저헷갈리게 하기 번호가 어. 어, 이허물 화물 화물이 들어봐 그럴까? 어. 와돈 뭉치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게내 주머니 안에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겠다 여기 안에도 봐도 되는 거야? 여기 안에도 된대? 저 놈이 치랑이 표0 0 0 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오지야 끝났어 시간. 아, 아, 슬리퍼 밑에는 봤니? 슬리퍼 안에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응. 거야? 사람 줄어드니까 이거 한 명씩 불려가는 거 짧아져서 좋네.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은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이거, 이거 이거 물어보고 그냥 끝이니까. 아닌데 호시야 의심되는 사람 물어보는데. 그니까 아까 그러니까 그거. 오 약간 무지야이형맛수 있어! 아, 어, 뭐지? 아, 야, 왜, 있어! 0대선이5 아, 0대사람 어. 피하니까 너 마피하니까 너한테 물어보지 않을 야 마실 수 있어! 오늘은 호방이 발톱을 살짝 들어갔는데 미다번 파는 너다 다음은 호시 이다 어쩔 수 없어 우리 마피아 다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다못 잡아 영원히 마지막 텐데 아 마지막 텐아 진짜? 어 와, 진짜 우리가 하냐. 야 어릴 때보물찾기안 해봤나 봐, 우리 아, 어떡해? 아,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는 거 같은데 나 진짜 마지막 발라놓어야 돼? 아나 근데 진짜 아니야 나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찾았어 진짜 <웃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아, 근데 잠깐만, 우리가 지금 이거 마지막 턴이라며 마피아를 만약에 죽이든 못 죽이든 밤또올거 아니야? 밤또 와. 야 맞아, 그러면 야 우리... 경, 경찰인 사람이 빨리 밝히고 자기가 수사 결과를 <웃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젠 이제...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경찰이 죽었대 어차피 하는 밤 경찰이 죽어네. 죽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 나는 경찰의 스파이야. 순간이네. 그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야, 축구수 축구 봐봐 잘 들어봐 지금부터. 어, 너 경찰이야? 어. 어. 발견을 했는데 어. 마피아 발견했어. 어. 나 나머지 한명 진짜 모르겠거든. 어. 무슨 말인지. 근데 너가 이미 정체를 공개해서 그런 의미로 밝혀 그래서 근데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웃음> 내가 그래서 <웃음> 이거를 말할까 막 고민했는데 우선 어. 호시 형이야. 어... <웃음> 자 어. 그런 의미로 <웃음> 그런 의미로 호시 민규야. 아? 어? 솔치가 그래? 얘기하잖아. 경찰이 이미 있었으면. 지금까지 숨길 애가 아니야. 자기가 경찰이었다고. 자, 경찰이 누구였는지 알아? 준영이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봐봐. 아니야. 나 사실 내 경찰 스파이야. 어. 말했잖아. 경찰은 구순관이야 어. 어디서요? 아, 어? 아, 진짜. 아니야. 독일만. 아니야. 너 경찰 어,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야. 야, 너 혼자 <웃음> 돈독식하려고 자, 지금. 아니, 자 아니, 들어봐. 여비아는 지가 나는 경찰이 승관이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건 추측이야. 근데 야, 아니야. 내가 각게 그 순간이 없잖아. 안 됐잖아. 이미 경찰이였다면 조금 더 이상, 아, 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적극적인 의견들을 많이 활용을 했을 거야. <웃음> 나, 뭐야? <웃음> 형, 내가 말할게. 내가 승관이랑 같이 앉아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승관이랑 상의를 했어, 나는. 어, 무슨 상의? 내가 경찰을 확인한 사람들을. 이형 이 확인했고, 헐, 헐. <웃음> 내가 승관이 옆에 있었는데? 아니, 아까 그두 번째 쳤네. 그리고 내 옆에 우정이 있었어, 처음 판에. 그래서 우정 의심스럽다고 해서 나는 아니라고 난 정한영을 의심했거든. 그러니까 너는 근데... 경찰이라고 승관이한테 말하고 그렇게 추측했어. 그치. 그리고 나서 우장을 확인했어. 어. 이 형은 시민이야. 어. 그리고 나서 호시을 확인했어. 대박. 난 시민이고 얘 어. 마피아야.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걸 얘기하고 나도 나도 승관이랑 같이 얘기했어. 근데 승관이가 자기 경찰이래. 나한테 그랬어. 근데 승관 형 나도 한마디 해도? 나도 근데 다른 거는 진짜 마피아는 뭐 내가 진짜 뭐 형이 말한 것처럼 그냥 딱 집었는데. 경찰이 승관이 형은 난 거의 확신하는 식으로 음, 추측할 거데나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도, 난 사실 의사랑도 아는 사람이야 사실 의사 쩌라고인 얘기 많은 거 알겠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뒤에서 아, 얘기한 거고 아, 사실, 사실 비밀 이야기를 들었어 사실 나는 처음부터 정한이 형이랑 민규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초반에 이제 그 조슈아 형이 누군가를 살렸을 때그날 밟고 나서 안 죽었다 얘기했을 때 너무나 격양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의 리액션이 딱두 명이었어. 잠깐 자 마지막이니까 다 말하자. 누구 살렸어? 승관이를 첫 판에 살리고 두 번째 판엔 번원이 살렸는데 음. 그때 두 번째 그렇지. 판에 승관이가... 뭔가 승관이가 경찰이었던 게 티가 많이 났나 봐. 뭐 음. 이렇게 약간 주시하는 눈빛 스킬을 썼다거나 그러면서 마피아들의 생각으로 어, 쟤를 먼저 죽여야 될것 같아. 느낌이 왔는데 뭔가 승관이가이 미리 어. 조아형이 의사라는 게 밝혀졌을 때 맞다, 맞다. 뭐냐 경찰이 조아에게 신호를 보냈을 거야. 나 죽을 거 같으니까 살아남으로서 격양된 리액션을 두 명이 보여줬어. 그 나라 그게 나라고? 그리고 순간이가 뭔가... 죽기 전에 아나 위험하거든. 나, 것들, 나 위험해 진짜. 좋았지 이 친구야. <웃음> 이 친구잖아. <웃음> 야, 내가 진짜 말할게. 순간이가 죽기 전에 의심했던 사람이 정한이 형이랑 민규였 그리고 얘가 민규 경찰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신임을 얻기, 네, 네 자기 자,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마피아를 찝은 거야 그게 호신 거지 이렇게 되면 정한, 민규, 호신가 마피아인 거야 잘잡혔다 여기서 호시를 죽이면 어쨌든 다시 찾아오고, 우리를 한 턴밖에 돈을 못 찾고, 거기서 마피아를 못 잡아 끝나는 거야, 경기는. 어, 어찌됐건, 어. 마피아 중두명중한 명은 일단은 죽이고. 어, 한 명만 죽이면 돼. 그냥 여기 어. 둘 중에 뭐, 얘, 얘, 거기 마피아라면 야, 야 잠깐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돼요, 어,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만약에 어, 우리가 시민인데 다 같이 돈을 못 찾잖아. 그러면 둘 중에 돈을 더 주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자. 어, <웃음> 민규가 초반에 마피아면은 그 돈을. 자기 사비로라도 멤버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오, 오, 얘기를 했거든 그럼 호시를 줄까? 저는 진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진짜로 어, 저는 이거 만약에 받으면 다 나눠줄 수 있어 진짜요? 그러니까 얘는 50만 원씩 사비로 나눠준다고 했고 너는 예, 예. 50만 원을 나눠주는 거야 형, 여기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다 나눠줄 수 있고요 나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못 찾거든 어차피 나는 못 찾을 것 같아 진짜로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내가 마피아 면은못쳐으 내가 돈을 받잖아 아니야, 너는 그냥 마피아 면을 우리 오신 네가 거야? 죽이래잖아 네가... 근데 내가 마피아 아니면 돈을 못 받잖아 그치. 그냥 그치. 못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네, 나는 마피아면 돈을 못줄것 같다고 마피아 면을 주실게 그러면은 어찌 됐든 어찌됐든 마피아를 다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면 은 가장 확신스러운 호시 형은 죽이고 화신스러운... 우리가 빨리 찾아보자 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네, 야, 나 마피아야, 마피아니까 <웃음> <웃음> 나 마피아니까 <웃음> 어 잠시 우리 둘밖에 없지. 올라 올라 일로 올라 올라. 여기 계자. 네가 날 죽여. 씨가나 <웃음> <야. 웃음> <웃음> <네가. 웃음> <웃음> 확실하다. 다음 판에 죽이고 제 먼저 죽여. 그러면. 아, 쟤가 아, 제가 아, 먼저 나 아. 배신했잖아. 제 아, <웃음> 먼저 죽이는 내거 아니야. 아니. 너 마피아네? 마피아야, 나 마피아니까. 아. 마피아야. 지금 나를 너네한테 신을 살려고 날 먼저 버린 거야! 재죽여! 이게 넘어간다고?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럼 이 형이 만약에 날 죽여 만약에 나부터 죽었다 쳐 내가 만약에 시민이면 우선 은이 형한테 속은 거잖아 맞지? 아니야 근데 봐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속고 정적... 있는 게 마피아를 두명다 그러니까, 뭐 마피아, 죽일 수가 없어 너 말리고 있어 나 김밥처럼 너는 <웃음> <난> 김밥처럼, <놀람> 뭐, 김밥처럼 마피아 두명다 죽일 수가 없구나 야, 나 죽일 수가 아니, 아. 아. 아니, 얘도 지금 연기야 아두 명을 다 죽일 수가없어나 이미 얘 알고 있었어 아니야 몰랐어 두 명을 다 죽일 수 없는 거 신임을 얻겠다고 자영을 죽이자는 게 아니야 나 말고 쟤를 죽이자고 한거제 나머지 한명 살리려고 지금 나한테 마피아인 척 하는 거 진짜로 명을 아니 자 마피아 둘 중에 한명 마피아 홍시영 죽였어. 그러면 이제 밤 찾아오잖아. 한명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마피아 승리인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찾고. <목소리> 근데 내가 봐야 거기서 찾을방무이 거의 없다. 고 그럼 무조건 마피아. 그못 찾으면 거야? 마피아가 무조건 돈 독식하는 거야. <목소리> 그러니까 일단은 마피아 죽여드니까한번 빨리 죽이자. 아, 아, 아 일단 그래, 민규는 그래. 마피아가 되면. 사비로라도 맨. 얘 준다. 주게. 후시안 안 준다했을까. 후시겠 저도 사비로 다 드릴게요. 어, 어, 아 근데 아나 진짜 배신감 느끼는 게 어. 너가 진짜 그렇게 나한테 안 될지. 너 야. 애들이 그거 사려고. 야너 애들이 기분 어? 살려고 너 나를 팔냐 그래도 그만이지 않냐? 반대로 제가 할게 그러면. 어. 야, 여기서 다시 죽여. 왜, 쉬... 날 죽여. 어이가부터날 죽이잖아. 근데 내가 마피아가 아니잖아 우선은 아, 만약에 아니, 결과 나올 아니. 거 아니야 그럼 이 형이 하는 말다 거짓말이거든 어차피 형 봐봐 들어봐 어차피 내가 죽든 진짜요? 이 형이 죽든 마피아가 죽잖아 마피아 한명 살잖아 그럼 다음 턴에 우리 보물 못 찾잖아? 그럼 마피아 거야 그럼 둘 중에 한명 거란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내가 마피아든 네가 마피아든 아니면 여기 있는 다른 마피아 한명이 있든 맞지? 그러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 어쨌든 마피아한명 살든 두명 살든 못찾은 마피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고 보물 찾아야 돼 그래야지 마피아가 승리가 그렇죠, 아는거지 누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진짜. 일단은 민규 그래. 죽이고 그다음 판에 나죽여 그 당시에 살해 못, 못 죽여 아못 죽여, 죽여. 어, 그... 그래, 자 죽이자 빨리. 죽이 빨리 누구 누구 민규 나는 민규 야, 민규 결심해 어. 어. 호신은 한, 나눠줄 거야? 너아니 너, 어떡할래? 나? 어? 나 진짜 노력해볼게 진짜 어야 뭐. 노력해볼게 나호신 경제적으로 너 살려줄 테니까 돈 있는 위치 말해 너 어딘지 알잖아 알아요 알지 <웃음> 알아 <나> 몰라 <웃음> 너 살려줄게 <웃음> 우리 <웃음> 도와주지 <토어리도 우리, 웃음> 말해 어아야 아있어 있어. 야. 아, 시야 우리한테 민규가 있잖아. 그럼 아, 그러면 10만 원만 떼 줄게. 나 <웃음> 10만 원 줄게. 여기서 죽을래? 10만 원 받고 갈래? 말해. 여기 선택해. 아, 그러면은 어, 리가 죽을기고 <웃음> 어. 7만 원을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자고. 나도 약속할 수 있어. 다? 어, 약속할게. 형형 근데 민규가 시민이면 그 가능성은 일단 배제되어 있어 어, 너무 많이 넘어왔어 어, 네, 근데 어, 갑자기 시민일 것 같지 왜? 우리 그럼 너도 약속해 내가 바본 거야 지금 우리랑 그럼 너도 약속해 너돈위치 지금 말하기로 아 그쵸 그쵸 아 지금 말해? 어나왜배가하려고 <웃음> 했어? 아, <웃음> 아, 아, 응. 야 빨리 해봐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웃음> 우리 아가 마피아를 다 죽일 수 없는 게 우선 문제야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물을 찾아야 돼 그래. 그럴 거면 나도 그냥 나 마피아 아니야 너 마피아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그럼 나도 호시형한테 빌붙고 싶어. 차라리 위치 어. 알려줬으면 좋겠어. 야너 위치 좀 말해봐. 빼줄게. 우와 야, 잠시만. 어. 나 진짜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모르겠다. 아 너도 등을 야, 얻으려고 내가 그런가? 지금 너무 너무 싫은 게 호시형이랑 나랑 그렇다 치고 내가 아니면 여기 한 명도 있다는 아니, 거야. 나 아, 그게 너무 싫어. 내가 보기는 호시가 연기하면서 한 명을 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아니 내가 나를 버리고 지금 한 명을 어. 살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나만 확실히 짚어가도 돼. 정한형이 죽었잖아. 정한 형이 마피아로서 죽은 건데 만약에 나머지 마피아가 살아있으면 그5 0만 원은 마피아 세 명이 나눠 가지는 거 아니야? 아니 정한 형못못 가지는, 가지는 거야. 거야. 못 가지. 어. 아, 그래? 마피아가 죽으면 마피아 한 명이 가져가. 죽여 죽여 죽여, 죽여. 그러니까 그래, 너 지금 돈 위치 확인 아, 얘기하라고. 얘기 하라고 얘기해. 지금 먼저 얘기하라고 해. 말을 지금 해. 하라고. 지금 얘기하라고. 너난널못 믿어. 알았어 저쪽 방 부엌에 있어. 오케이. 아야막야야아야너막말하 아니 저쪽막 부엌에 <웃음> 어, 어. 그저확히 디테일하게 말해 컵컵 컵 안에 버져있어 진짜 로우격렬있어죽여라 씨발라 씨발라 씨시라씨죽라씨시라 씨발라 씨시라시를 죽여. 발라 씨발라 씨발라 씨발라 씨 자자자 아 <뭐라고 야, 호시> 잠깐만 내가 잠깐만. 내가 지금 민규랑 호시를 밝혀냈기 때문에 다음 <뭐라고> 이 밤이 오면 내가 죽을 확률이 커. 오케이, 내가 죽더라도 얘가 얘기한 그 위치로 가서 돈을 어, 찾아. 호시 진짜. 호시. 자자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한 번만 한 차라리 마피아가 지금 여기 두명 살아 있잖아. 자한 번만 들어봐.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숨길 수 있어. 만약 얘가 있고 얘, 얘가 살면 얘가 숨길 수 있어 그 위치를. 나, 내가? 아니야, 아니야, 어? 이네가 나를 죽이든 얘를 죽이든 변경할 거라니까 마피아. 야, 말을? 어차피 이판사파이야 저희 찾아보고 없으면 다른데 찾아보면 돼. 어쨌든 우리 중요한. 근데 나 솔직하게 말했잖아. 맞아. <웃음> <진짜. 웃음> 야, 맞아. 맞아. 나배신해 나 당했어. 야, 이래 내 이쪽 나는배신해 당했어. 너무 무서워. 왜냐면, 야, 내이어 야, 얘가 혼자 당했다 그래, 형, 솔직히 당하는데 아, 근데 너네가 어. 미안, 너무 부상해 <웃음> 사실. 대충 받으면 게 어, 나눠 줄게. 얘들아, 나눠줄게. 오늘 진짜 호 잘하는 거야. 아니야. 진짜 이형 진짜 아, 나나나 하는이한데와 진짜 지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로 민규를 죽일까? 호시가 잘하고 있잖아, 그래, 잘하고 있잖아. 어, 난 그래. 내가 먼저 죽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싶 말은 그럼 먼저 죽어도 어. 된다 나랑 호시 형이 아니라 어. 다른 무언가 마피아가 있다고 여기 아니, 어딘가에 그러면 자수를 했으니까 좀 약간 아니, 형량을 덜어주자 나 죽이도 한 마디밖에 해 마지막에 그만해 나한 마디 했잖아 아,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진짜 호시 형 말고 한 명이 여기 누가, 누가 있어 아 됐어 그러니까? 너, 너, 너, 여기 한명중 누가 아, 있어 하나 둘셋아 진짜 죽었어. 너무 싫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찾아봐. 와, 자, 너무 재밌다. 오늘. 일단, 일단 아 봐. 아 와, 저 소름. 삼차자 때. 삼차자 때. 아, 누구 죽여 볼까? <웃음> 야, <웃음> 이런 거 어디 한번 처음 이는 와, 이거 <웃음> 뭐, 급 <컵소> 죽어볼래? <웃음> <웃음> 어디 뭐 우지 죽어볼래? 희소 <웃음> <웃음> 찾아. 오케이, 네, 골랐습니다. <웃음> 와, <나> 대다 <대박이다>. <웃음> 야나 죽을 것 같아 제발 아, 야 마피아 진짜, 진짜 당당하니까 멋있다 어, 멋있어 멋있어 야 호시야 <웃음> 더 멋있다 아니 나 형, 형나 무서워 형들이 너무 무서워 아니야, 나못것 같아. 야 마피아 더서 찾을 필요 없어 야 너. 이제 마피아는 정체를 밝혀도 돼 상관이 없어 어. 얘들아 빨리 찾아. 우리 미니 게임 일단 미니 게임 해야 되죠. 야 마피아 맹누구야 어. 명을 너지 아니야. 아니야? 어. 와 진짜, 진짜 근데 대박이다. 나 진짜 마피아가 아얘 어. 어. 잠깐만. 야 <웃음> 디노 너 마피아지. 아니야. 나 진짜 야. 아니야. 와. 너 진짜 누구 믿어야 돼? 아 너무 재밌네. 야야야 여기 까지 넘기지 마. 혹시 무조건 틀릴 거거든. 여기 네 명에서 열 페이지 다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얘다 여기 하면서. <웃음> 아. 야 멋있다. <웃음> 야 멋있다! 야 전체를 네. 숨기지 않는 마피아 <웃음> <웃음>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형 따라 할 때면 따라해봐 우린 절대 라이브 못하니까 야호 형도니가 대준이 <웃음> <웃음> <웃음> 성공! 오케이 드디어 성공 <웃음> 나 바로 글로 가게해 아, 우리 같은 아, 편이죠? 응 아니지 야 그냥. 우리 야, 이제 우리 이렇게 왔어 우리 야, 야 시민 또.. 어. 일단, 야 얘들아 아, 나 마피아 진짜 아니야 <목소리> 야 너지 나 진짜 너, 아니야 야 사냥개 너지 야 사냥개 원우 형 아니면 우지 형 맞다니까 야, 아니야 야, 야, 우리, 야, 야 우리, 우리 열심히 읽었잖아 사냥을 읽었잖아 이렇게 뭐라간 한다고 이런 기분이구나 여기서 이런 거야. 기분이구나 여기 의사까지 끼면 이분이야 이런 이런 형+ 형너 손잡지 마너저로 가봐 야, 얘네 둘 중에 한 명이야 갑자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의심해? 아니 나는 그 진짜 아니야, 일단 찾아 나, 나, 일단 찾아 아니 아니 아니 나찾아야아 아니 나 찾아야 너희 아니 너야 형이 아니 나나나 찾아 찾아야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정말 잘생겼지? 아, 그러니아나 진짜 잘생긴 거 같아 아 진짜? 신이야야나 <웃음> 진짜 신이야아 <시민이야. 웃음> 나, 나, 나 몰라 나 몰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랑 둘이 나눠먹어야아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고 아이 25번 25번 될래 40번 을래 15만 원더 받아 가라고 이판 끝나면 마피아가 어차 비기야 아그 지금 잘하기를 좀아시다 10, 45 아니 40이에요 네가 막피아 기둥 쳤다 방송도 나오고 그림도 아예 그림 봐봐 카메라 몇 대가 돌 찍고 있어 지금 제 저는 의리로 갑니다 형님 목숨용 네, 네. <웃음> 컵이 그두 번째 내가 바꿨나 보다 권력이 이 형한테 다 있어 지금 컵을 한번더쳐아 모한 대박이다 오기만 빨리 찾아 그래야 네네가 이기지 아 진짜 역시. 베러글라이딩 <웃음> 하러 가야지. 그니까. 아 형이 기가 막히게 숨겼다. 그렇지. 형이 다와 그래. 호시 형 아까 다 숙여 있는데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게와 끝났어 거기서. 형이 주인공이야. 누가 죽여 볼까. 아 <웃음> 진짜 누가. <웃음> 이게 <맛있어>. 진짜 멋있었어. <웃음> 누가 어피아가 그렇게. 야나 진짜. 와. 근데 나도 하면서 나 역대급 나 살면서 마피아 한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어 <웃음> 내가 하다가 와 이거 잘한다 오늘. 와 이거 잘하네. 와, 잘하네. 이랬, 이랬어 내가. 야, 오늘 분량 괜찮은데요? 그 어. 그래서, 호시가 오늘, 주인공이야. 오늘, 오늘 재밌있는와 다리 꼬고 커피 먹고 있는 것도 멋있었어. 짜증 난다. 되게 멋있네. 야 선글라스 오늘 선글라스. 어떤 수입이셨어요? 네? <웃음> 우리가 딱 끝나기 4초 전에 알려줄게 <놀람> 누가 찾아내가지고 막 패를 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진짜 인정이지 얘가 불안하면 갔겠지 <놀람> 그렇지 근데 애들이 지금 애들다 지금 저기 있지 쉬운 모기하잖아 여기 있는데 지금 애들이야 여기 아무도 없잖아 도겸아 이거는 진짜 저기 있어? <놀람> 아니 그러니까 저기 있는데 내가 지금 저기 다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저기 못 찾게 하려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어. 어. 나름 아니면 아니, 네가 빨리 혼자 사줘 네가 다먹겠 오늘 마피아들 리스펙해 좋아. 돈 라이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림이었다 오늘, 멋있었다 야, 아. 아, 애들이 아까 호시가 그거 말해서 다 여기 있는 거야? <웃음> 아니야, 이미 그 말은 신빙성이 없어 걔가 왜 그걸 어. 믿 아, 완벽했다 생각했는데 <웃음> 아니 형, 눈에 보이는데 다씨름하 없잖아 아, 눈에 보이진 않지 원우야, 저컵다 꺼내봤어? 어, 디 어? 어, 네? 아니? 저 저거 거. 다 시선 돌리는 거야, 원우 형난 진짜 이번 판에 죽는 줄 내가 말 씻어 해가지고 내가 말실수 그것 때문에 아, 정말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아니야, 그때 말실수하길 잘했어 그러니까 형은 오늘 굉장히 잘했어 마피아부터 밝혀주세요 제발 다른, 다른 애가 찾았으면 좋겠다 엄청나다, 이거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최고다 이거. 아, 제발 공개하겠습니다 <목소리> 조시 오! 와우어 우와! 우이 우와! 우와! 안 보지 하는 미안하다 이게 가만히 있는 애는 의심도 안 가고 좋다좋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아, 아, 놈, 놈. 아, 아, 아, 이상한 놈. 좋다 진짜 불안불안했어 내가 계속 거기 가 있었던 게 우지 쓰레기통 지었잖아 쓰레기통 바로 옆에 조그만 탁자가 있었을 거야 거의 모든 탁자에 밑에를 다 확인해봤는데. 아니야 거기만 확인했어. 그러니까 원우도 이렇게 만졌어. 그래서 내가 그때 가가지고 어 원우야 여기는 아닌가? 이러면서 내가 그때 한번 방에 있었었거든. 그래. 아 저런 거였어? 아 왜? 너무 작다. 어, 와. 그래. 잠깐 열라? Sam, 네, don't lie. 하하하하하 <웃음> <번> <웃음> 다음에 또 만나요. 자기 멋있게 만들어서 좋다고 5만원 줬어요 갈게요